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간세포암종이 간경변의 문맥압항진증과 위정맥류 출혈을 촉진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암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법 2016가단 214036 도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망인의 사망 원인이 암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의 사망은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때에 해당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를 암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고 있는 지지는 암 확진을 받은 사람이 우연히 암과 무관한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에 그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은 암이 유일하거나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암과 다른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경우 즉 암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망인의 경우 2013년 3월 8일 시행한 MRI 검사에서 우전 문맥지의 종양 혈전이 관찰되었고, 간암 화학 색전술을 시행한 후 2014년 8월 1일 시행한 복부 CT 촬영 결과에서도 침세성 간암이 있던 문맥기에서 음영이 관찰되어 문맥 부분에 간세포암종으로 잔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간문맥 부분에 간세포암종이 직접 침습하여 발생한 혈전이 위치하고 있다면 위혈전이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막아 문맥압 상승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망인의 문맥 부위에 침습된 간세포암종이 망인의 기저질환인 간경변의 자연스러운 진행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문맥암 항진증과 그에 따른 위정맥류 출혈을 촉진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암은 간암으로 암보장 특약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암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특정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도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암 사망보험금 및 특정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